다수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, 배하 예,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, 배하 예,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, 배하네 사랑과 한 절기 비번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거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한대 어떤 상황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. 어떤 삶.